The saints d o n You build o a e r here Cheddar cheese! <laughs> Cheddar cheese!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yeah, I just remember t h i street yeah. <laughs> Because we don't usually cook crab in house Flour! <laughs> <laughs> Sugar. <laughs> mm -hmm. Eggs. Okay. Cheddar. <laughs> Butter. <laughs> and, uh, wow. And, uh, it's with your mind and your yeah. so genius or not mm -hmm. you can like make it a good. But now us we don't need uh, to know the recipe. Oh, really. Flower okay. going. Mm -hmm. Mm -hmm. Wanna be side by side. I Wanna be side by side. Do you wanna be side by side? c u s I don't really know what I would do without you I know it seems direct But I can't lie Not this time Alright l w a n t to be side by side I w a n t to be side by side Very thoughtful assistant, Katya i it hot? y a h Is it h do you want to be side by side i know it seems direct but <laughs> You're taking videos of me being uh, like a bad c o o k No, no. It's okay. Okay, and we need to make it melt. Yeah. Do you have a glass or...? It's a d l right. During, during, weekend, uh, during waiting, checking. No, it's okay. Okay. o oh, okay. When okay. oh, okay. oh, oh, oh, oh, it's coming up, it's okay, isn't it? No, it's still oh, no. okay. No, it's a fail. No. Do no. you want to be side by side? You film when it's the best, the worst, it's <laughs> <laughs> the worst n you film this one. I agree. <laughs> <laughs> I will shoot later again. <laughs> <laughs> again, <Okay. laughs> <Okay. laughs> <Okay. laughs> fix and fix and fix. Bye. t k I think this one's on the end. y a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 e <laughs> Thank you to everyone. Thank you to everyone. You have to work e r e Is he s t r u l i n g now to p a o f With his fingers and his thumbs. d o n e t h t t I a I? o e <laughs> I, want, I want to show the. I n s t e i n i d e I want to show the inside. <laughs> <laughs> oh, <next>? yes. Yeah. I'm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here with huh? me. Come here. Yeah. Whoa. t o n g o the p i n c h a o t h i b it t 아침 수업이 하나 있었고 지금은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벌써 11월 중반이어가지고 귀국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돈 아낀다고 못 먹었던 음식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시 먹어볼 거예요. 그중 하나가 파이브 가이즈. 그래서 한국인 언니랑 같이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. I'm not s u Can I get little cheese burger with regular fries? a n y e a g t h e s t o r a s e y e h um... Then, we'll s e you soon. I'll let you go. 오, 이거 코카콜라 본사에 있는 기계랑 똑같이 생겼다. 오, 오, 오 신기하다, 이 터치. 그러면은 c 웨를 끄고 오오오! 어, 뭐야, 레몬이 없어? 라스베리 먹을래이레몬 그래? 있어? 어레몬 일단 먹 레몬이 어어어어 있어? 레몬이 있어? 어어 레몬이 어 레몬이 있어? 이어 레몬이 있어? 이 있어? 레 프라이가4 7 5 소다가 3 7 5얼얼인지 계산해볼까요 여러분? 얼마인지 땅콩 이름으로 되겠다아 땅콩도 우려를 신내매? 데가안나봐다 언니도 항상 첫번째 화면이 분 영국의 지금 이시간 영국 시각 기준으로 12시 31분에 환율은 1604.96원 보낼 때 환율이죠 근데 보낼 때환율이랑 바로 결제할 때 환율이랑 다르거든요 조금 달라요 아무튼 오늘 시킨 버거 가격이 6.952 오늘 시킨 버거 가격이 6 2.95니까 계산하면 은 16,154원이 나오는데 이거 수수료 5,000원이 플러스 된 거니까 5,000원 빼면 11,000원 버거가 1 1 0 0 0원짜리 언니 어, 16,000원이라고 <웃음> 11,000원 11,000원짜리 버거고 프라이가 7,604원 그 다음에 쏘다가 3.75는 11,000원이니까 6,000원 그래서 7,000원, 6,000원, 12,000원의 네, 식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환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맨날 자존심을 딱 이렇게 메일만 보내면서 매일을 복도 보라고 하는 거냐고 난 진짜 걱정했 말이야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원래 한 4시쯤에 일어나려고 랬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일어나 보니까 6시예요 그래서 바로 저녁을 먹을 건데 저번에 먹다 남은 거 그 다음에 좀 이번 주가 좀 빡셌거든요. 그래서 술. 이건 테스코에서 원래 7 5파운드짜린데 5파운드로 할인해서 샀어요. 리미티드 에디션.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스페인 와인인 것 같거든요. 이름 보니까. 디마르코. 무슨 종류 와인인지 모르겠어요. 원래 여기 올때 목표가 와인 정복하기였거든요. 근데 아직도 여전히 와인을 잘 몰라요. 하지만 와인은 엄청 먹고 있답니다. 한국 살때랑 비교해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슈토 맛있게 먹겠습니다 <목소리> 조금만 쥐 상태 <목소리>